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동네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포장은 되어 있으며 현황도로입니다. 집 앞에서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오른쪽 길은 동네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집으로 진입하는 길이며 뒷집과 같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마당입니다. 매매할 주택입니다. 방향은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울타리 펜스가 쳐져 있으며 돌로는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쪽에는 대나무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마당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부 수리가 되어 있으나 조금은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주방이었으나 현재는 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 주방과 다용도실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도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세네 번째 방입니다. 이쪽 다용도실입니다. 창고도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창고입니다. 2층에 창고가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옥상입니다. 동네로 가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분수대가 보이네요. 운수대입니다. 현재 집 상태입니다. 1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창고입니다. 2층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뒷질은 뒷집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주택이 앞쪽에 조그만한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1층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주택 내부입니다. 일부 수리는 되어 있으나 수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층 창고 내부입니다. 2층에서 앞쪽을 촬영했습니다.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동네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동네 길이고, 이렇게 오면 집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집 뒤쪽에 지하수가 있는데, 이 호수로 물을 채워서 분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택매매, 주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어야리,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에 접혀져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대지면적은 450제곱미터 136평, 1층면적은 95제곱미터 29평, 2층면적은 66제곱미터 20평, 1층은 주택입니다. 2층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사용승일은 1990년 5월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